밝아졌어 어, 갑자기 뭐야? 어, 어, 어, 어, 어 중대 발표해야 어, 어, 어, 발표 될것 같아요 중대 발표 어, 어. 중대 발표 맞아요? 어, 어, 어, 어. 중대 발표요? 질문은 이렇게 없어요? 와, 네 같이 네. 보이려 네. 아, <웃음> 영양제 각각 챙겨보고 있어요 거 있어요 거. 장어 거 <웃음> I a 을 o 기고 있어요 e o n 또! s holding up. Oh,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 아, 이분들이. 아, 이 아, 이번에도 이거를. 아, 졌어 갑자기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아, 이 중대발표 거를 아, 이거를. 아, 이 아, 이거 <웃음> <웃음> 영양제 갖다 챙기고 있어요, 있어요. 장어 더아 영양제 챙기고 있어요. 맞아요. 또! 비 오는 소리 가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동굴 왜 갔어요? 네? 동굴 왜 갔어요? 왜 갔을까? 고어경계리마야엄마마야요고마워요마마마마요 <웃음> <웃음> <토너> <토너> 아니, 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 어, 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 몇명 있길래 아 누구 없나 하고 뛰어오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다가 어디 하다 있긴 는데 너네 너무 자고 있어 너무 잘 자고 있어 어서 오세요 요늘잘했었요 오늘 잘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안 えもう来るんですよであれ